실패담이자 고언입니다. 주식투자는 무엇인가요? 저는 주식투자 실패로 직장을 잃었고 부모 형제와도 등을 돌렸습니다. 어머니에게 너무 많이 죄송합니다. 지금은 내가 왜 주식을 시작했는지 후회가 됩니다. 주식 시작한 지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번듯한 직장을 다니면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었는데 이젠 내 신세가 그러하네요. 주식에 빠져서 대출까지 받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결국은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대출금 문제도 그렇지만 주식 때문에 직장생활이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전업투자가로서 길을 들어섰습니다. 온종일 앉아있으면 수익률이 좋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돈도 처음에는 짭짤하게 벌었습니다. 아 금방 부지되겠구나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세력주의 발을 잘못 담그면서 나의 성공신화는 무너졌습니다. 그야말로 깡통입니다. 그나마 남은 대출금을 다 갚아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안 그러면 정말 파산할 뻔했습니다. 주식계 좌잔고는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200만원도 생활비에 쓰다보니 결국 주식계 좌잔고에 영원이 되었습니다. 부모님한테 붙어 살지 않았으면 노숙자가 될 뻔했습니다. 대낮에 한강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죽고 싶었거든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간것 같습니다. 하지만 죽지는 못했습니다. 왜 자기 스스로를 못 다스릴까 하며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깡통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대학생 때 깡통 한 번. 신입사원 때 깡통 한 번. 직장 그만두고 빵통 한 번으로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2천만 원을 빌렸지만 그돈 2천만 원도 사라지고,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기법이나 공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역시 정신 자세였거든요. 탐욕과 욕심이 넘쳐날 때, 분석 능력은 희미해지고 객관성은 떨어졌습니다. 스스로를 다스렸습니다. 두달 동안 주식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또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주식 계좌에 입금합니다. 주식 계좌 잔고 200만원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철저하게 원칙에 따라 매수매도 하였고 한달 만에 금세 잔고는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폭락장에도 나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매수 시점이 아니라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반등하기 전날에 드디어 코스닥 중소형주를 과감하게 매수하였습니다 새벽에 미국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5일 동안 수익률 80%입니다. 200만원이었던 원금은 금세 800만원까지 불었습니다. 자만심이 다시 생기려고 했습니다. 난 다시 스스로를 다스렸습니다. 자만심이 생기면 또 죽는다는 것을 이미 여러 번 경험하였기 때문이었죠. 마음을 다스리며 다시 원칙 투자를 하였습니다. 손실보는 날은 거의 없었고 천만원을 돌파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개여 월만에 500%에 가까운 수익을 달성했으니까요 급등주를 잡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폭락장에서 단기 스윙으로 반복해서 수익을 냈으니 정말이지 나에게 축하해줄만 했습니다. 스스로 어느 정도 반열에 올랐다고 자축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나를 통제했습니다. 지금은 나의 처지에서 천만원은 많은 돈이었습니다. 일단 주위에 빌렸던 돈을 갚았습니다. 그동안 친구나 지인들에게 미안했다 정말. 미안하다. 지금도 그렇게 다 갚고 핸드폰 요금 밀린 거 등등 다 해결하니 이제 좀살것 같았습니다. 발신 정지되고 수신마저 정지된 핸드폰을 다시 개통되는 날 눈물이 났습니다. 어쨌든 갚고 나니 다시 잔고는 48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시 480만원을 들고 주식시장에 다시 섰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충격이 컸습니다. 어찌 보면 저 때문이거든요. 아들 노릇 제대로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주식을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포자기 상태였고 나머지 남은 돈 480만원을 모두 어머님에게 드렸습니다. 정말 주식을 끊을 생각을 하였고 어머니 간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약 같은 주식은 또다시 다가왔습니다. 실전투자는 아니지만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게임하듯이 모의투자를 하였습니다. 누구는 리니지 같은 게임을 하지만 난게임하듯 주식을 했습니다. 2개월 가까이 실전투자에 손을 놓고 있었지만 빠짐없이 주식시장을 체크하며 종목을 검색하면서 공부하고 분석하는 나를 보면 정말 미치긴 미쳤나 봅니다. 정말 이걸로 밥 먹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고통과 괴락을 함께 준 주식을 보면서 느낀 점은 절대 자신의 본업을 팽개칠 만큼 주식에 빠지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빠지고 싶으면 이 분야의 최강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강자가 되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신적 자세입니다. 탐욕과 욕심이 넘치는지 자신을 체크해야 합니다. 넘친다 생각할 때 주식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걸 컨트롤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계좌 잔고는 마이너스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나도 어느 순간 어떤 주식 고수란 사람보다 수익률에선 앞선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만심이 탐욕과 합쳐질 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정말 한방입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는 자기의 확실한 기준에 맞는 순간이 되었을 때만 진입을 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이라도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기다려도 기회가 오지 않으면 더 기다려야 합니다. 자기의 확실한 기준에 맞게 진입하는 순간 그 종목에 대한 손절선이 정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 퍼센트로 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흔히 지지와 저항을 보면서 매수 매도하라고 하는데 만일 지지선을 보고 진입을 하였다면 지지선이 손절선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지지선은 소량으로도 깨지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확실하게 지지받는지 확인한 후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지지선이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면 안됩니다. 지지선은 단순히 이평선 전일의 어떤 가격대라는 이유만으로 지지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너무 이것만 믿으면 안됩니다. 지지선은 그 종목의 세력이 하락할 경우 매수로 받쳐주어야 지지선이 되는 것입니다. 매수 후 바로 해야 할 것이 손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가는 내려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예상보다 더 내려가서야 멈추며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예상보다 더 올라간 후에야 멈추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지 상당히 내려갔다는 이유로 저점에 왔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단순히 상당히 올라갔다는 이유만으로 매도를 서둘러서도 안 됩니다. 진입하기 위해서도 기다려야 하지만, 매도를 위해서도 기다려야 합니다. 한참 올라가는 종목을 팔아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매수한 종목이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매수를 하는데, 매수 후 올라간다면 우리의 기대대로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쉽게 팔아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가는 단순히 하나의 가격일 뿐입니다. 가치도 아니고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단지 그때그때 그 시세에 따른 가격일 뿐입니다. 하락한 주가가 더 하락할 수도 있고 올라간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지 저점이라는 이유로 매수한다든지 단지 고점이라는 이유로 매수를 주저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행색은 초라하나 날카로운 검술을 품에 가진 한 떠돌이 검객의 분염이라 생각하시고 말씀드린 거 흘려들으십시오.